왼쪽ト은 잘해요 우리하고 이 왼쪽. 요세요세요하세세요세요 대형씨 몸을 뚫어서 오른, 왼쪽, 예. 왼쪽. 왼쪽이요. 여기 이쪽도 같이 요 아유, 왜 저기 있나요? 여기. 보았요 저희 못 살려서 왼쪽 보았어요. 아 보았어요. 안물렀잖아요 빗대 안 눌렀어요. <웃음> 제일 중요한 중요하고... 거아니에